2 hours later. 안녕하세요. 자만다 성형외과 전문의 유영문 원장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네. 최아성 양 오늘 수술한 게 어떤 수술을 하셨습니까? 저 절개 쌍커풀 재수술을 좀 했습니다. 음. 저 절개 재수술 하시고 보시다시피 눈썹과 눈살의 간격이 굉장히 좁아서 불블한한 느낌이 있죠. 그래서 이걸좀 해결하기 위해서. 눈썹이 너무 낮으시기 때문에 눈썹을 끌어올리는 내시경 이마거상술 같이 하셨고요 코 보시면 코가 굉장히 많이 휘어있어요 실제로 이제 CT까지 보시면 안에 비중격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휘어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교정하기 위해서 어, 코 수술을 하면서 그런 기능적인 부분도 같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살짝 매부리가 있고 코가 좀 크고 좀긴 느낌이 있죠 얼굴은 예쁘장 하신데 코가 조금 남성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매부리도 다듬고 좀긴코 느낌 나는 거 그리고 복코 느낌 있는 거 이런 거 교정하기 위해서 같이 교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래쪽에 약간 불독살이라고 하는 부분 약간 심술보 느낌 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중턱 부분에 대해서 지방 흡입술 하시면서 여기 심부볼 지방도 같이 제거하는 수술을 오늘 다 함께 하셨어요 만족스러운 결과 가 예상되는 그런 친구입니다 예.